김종국 아저씨가 몸이 좋아? 아빠가 몸이 좋아? 김종국 아저씨 <웃음> <웃음> 왜? 그 사람이 운동을 더 많이 했나? 많이 한것 같다고? 어, 아빠가 더 좋지 않아? 김종국 아저씨랑 아빠랑 나이가 누가 더 많은 것 같아? 아빠 아빠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아 진짜로? 장난 말고 진짜로 <웃음> 아니야? 홍언니 TV의 홍언입니다. 여러분들, 김종국이 유튜버를 시작했네요. 유튜버를. 아 유튜버 채널은 김종국이라고 안녕하세요, 네, 김종국입니다. 예, 제가 드디어 예 유튜브를 <웃음>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웃음> 아, 오늘은 그래서 홍언니가 김종국과 우리 종국이형 아 종국이형과의 또 인연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한번 홍언니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컨텐츠로 꾸려 나갈지 앞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종국이형의 티칭하는 모습 그리고 어, 운동하는 모습을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 홍언니와의 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김종국 v 에 나서 운동도 가르치고 거 운동 전도사죠. 뭐, 명언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어, 저희 히트니스 업계또 트레이너들한테 많은 도움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그 전부터 그냥 굉장히 호감이고 좋아했었어요. 또 운동 같은 경우도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딱두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들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힘도 센것 같고 또 하나, 근육을 느끼면서 제가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 TV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걸고 있더라고요. 주동근에 운동을 해야 되는 부위에 딱 정확하게 어깨면 어깨, 등이면 등, 그 다음에 가슴이면 가슴, 이렇게 정확하게 근육의 주동근에 딱 걸어놓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동범위나, 그 다음에 각도, 뭐 프로그램은 뭐 선수들도 뭐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 거는 뭐큰 문제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무게를 걸고 하는 실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티칭 스킬 아 티칭 스킬을 보면은 뭐 방송에서 뭐 성시경 씨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막 티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요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당연히 뭐 전문 트레이너에 비하면은 좀어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잘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한뭐 제가 제 생각에 홍원이 생각에 직업적으로 하는 트레이너들로 봤을때도 한 50% 정도? 한반 정도는 될것 같아요 뭐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홍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 TV에서 좀 많이 그렇게 아, 운동을 많이 언급해 주시고 또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그런 명언도 막 했잖아요. 또 다양한 또뭐 있는데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명언들도 계속 해주시고 운동 전도사가 돼서 저희 트레이너들 저희 센터를 운영하는 저희들이 먹고 살기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원니와의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우리 종국이 형과 홍원니의 인연은 제가 경기도 보디빌딩 팀에 있을 때 어, 저희 고등부로 있었던 보디빌더 중에 이제 상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 종국이 형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매니저를 오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 센터를 하면서 그친 후배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 또이 친구가 운동선수 보디빌더 선수였다 보니까 또 운동장 둘이서 많이 했겠죠 어, 그런 인연이 있지만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웃음> 아, 그렇다고요 어, 그 후배가 매니저였다고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네. 두번째는 어, 우리 작곡가 주영훈, 영훈이 형 있잖아요 영훈이 형하고 제가 또 어, 친분이 있는 지인 관계인데 영훈이 형이 또그 터보에 노래를 많이 작곡해주시고 어, 그런 또 인연이 있지만 한번도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 또 다른 인연은 제가 센터를 하고 있을 때 종규경이 어, 그 1인 회사였거든요. 1인 기획사였는데 저희 어, 의회의회층 3층인가 4층에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오래된 여자분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저희 회원님이었거든요. 저희 회원님이었는데 그분하고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나요 아, 터보 음반 사인 보시면 보셔요 홍준영님 늘 건강하시고 더욱 번창하세요 어, 이렇게 중국영이 써줬는데 그 해연님이 그냥 갖다 주셨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웃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지만 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어저그니까 보면은 운동 얘기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또 당연히 제가 운동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오래 했잖아요. 전문가잖아요. 뭐 운동 얘기도 하면서 뭐 조언도 해 주고 뭐 그런 어 기회가 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끝으로 그 운동하는 사람들 피트니스 인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유명인이시잖아요. 또 저희가 업으로 삼고 있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 앞으로도 저뿐만이 아닌 헬창들, 선수들 아마 엄청나게 응원을 많이 할 겁니다 시작을 한지 지금 4일째 됐는데 100만이 넘었어요 한편 올렸는데 100만이 벌써 넘었는데 저도 구독을 했고 또 많은 저희 운동선수들, 매니아들도 아마 구독해서 많이 이렇게 볼 거니까 는 좋은 컨텐츠로 앞으로 많이 보여주시고 또 음. 응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기회되면 뵙겠습니다 저희 지나가는 딸에게 한번 질문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저 구경하는 딸에게 라바 막내딸 응? 아까 질문이 있어 뭔데? 아, 김종국 알지? 어, 김종국 삼촌 어. 아저씨 아저씨야 어. 삼촌이야 아저씨? 아. 어. 어, 김종국, 아저씨가, 몸이 좋아, 아빠가 몸이 좋아? 김종국, 아저씨. <웃음> <웃음> 왜? 그 사람이 운동을 더 많이 했 나? 많이 한것 같다고? 어, 아빠가 애는... 더 좋지 않아? 아빠, 선수잖아 둘다 비슷한데 아 비슷해? 아는는 근육 저는 저아아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저씨저 몸이 더 좋은 저 같아? 어. 아빠 열심는 저는 저는 저는 예전에는 아빠가 어 아빠가 예전 좋았고? 응 하나만 더김정국 아저씨랑 아빠랑 나이가 누가 더 많은 거 같아? 아빠 아빠가 더 많은 거 같다고? 아 진짜로 장난 말고 진짜로 아니야? <웃음> 아빠가 더 어려 아 그래? 어. 아빠가 더 어려 <웃음> 뭐야 아빠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응. 젊어 젊어 보이려고 하고 그래 어. 어.